대구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예전에 2011년 중공이 됐는 것 같은데 5억 9천에 최고가는 12억을 찍었습니다. 물론 평수는 63평 기준이고요. 57평 같은 경우는 10억 그리고 예전에는 5억 6천에 구입이 되었고 58평 8억 9천 예전에는 거의 뭐 4억 5억 왔다갔다 그리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15년에 5억 1,700 마지막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고가는 8억 7천. 사실 평수마다 약간씩 갭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이죠. 8 4타입 34평 기준에 2010년에는 2억 5천. 가장 선호도가 좋은 금액입니다. 2억 5천대, 2억 6, 7천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구 쪽으로 해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실제 남구를 보게 되면 거의 11월 달에 거래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10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거래된게 없는데요. 뭐 다른 구하고 틀리게 10월 달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거래가 없으니까 <웃음> 봉덕 미리네 같은 경우 지금 뭐 3억 7천 거래가 되었지만 최고가 3억 3천에서 크게 내린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 대명역 센트를 엘리프, 뭐, 4억 4천, 4억 5천에 거래야 되었지만, 최고가는 뭐, 6억, 그리고, 최하는 4억 6천, 그리고 뭐, 개나리 맨션 2억 4천, 뭐,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대명, 청구 로얄 하이츠 같은 경우는 81평 기준에 4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격대가 엄청나게 낮았다가, 지금 또 이만큼 올라갔죠. 4억 8천까지 올라갔는데, 예전에 2007, 2008년도, 7 10년도만 해도 16년 그 사이에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대역, 센트원 같은 경우는 29평에 4 2 3 7 0의 거래가 되었는데 뭐 여기도 거의 거래가 없었고요. 실제 뭐 최고가도 뭐큰 차이가 없었고 뭐 거래 자체가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앞산 스타동원 같은 경우도 3억 4천 5백이었는데 실제 평수는 25평 기준이고 여기는 8사 타입 32평 3평 기준에서 매매 4억 8천 기존에 5억 4천에서 가격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 같은 경우 25평 기존에 3억 4천 5백이었는데 뭐 예전에도 뭐 가격대가 그리 높지 않았고 지금 뭐쭉 한번 떨어졌다가 그냥 떨어졌는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뭐 가격대 형성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청면션뭐 42평에 26천 2억 6,000, 2억 6 1 0 0에 거래가 되었는데 뭐 예전에는 8천0 0 7,000 했나 봐요. 34평 기준에. 거래하다가 1억 5,000까지 가다가 이게 뭡니까? 2억 5,000. 그래도 예전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쌌네 9,2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교대역, 동수프라임 여기 같은 경우는 29평, 3억 3,000의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실제 보면 4억 8,000에서 거래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피 플러스, 뭐, 예전에, 뭐 1억 2천에서 뭐, 올라갔다가, 뭐, 금액이 조금 또 떨어지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45평계 중에 6억 4,950. 여러보 최고가는 뭐, 6억 찍었다가, 지금 이제 33평 기준이죠. 33평 기준에는 또 4억 6천. 뭐 가격대는 평균적으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뭐, 하락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엘리프 같은 경우도 45평 기준에는 6억4천 33평 기준에는 6억에서 지금 최한은 4억6천까지 다시 하락했고 마찬가지 4억8천 거래가됐지만 33평에 6억에서 다시 보면은 4억6천 그리고 교대역 태화하너스 지금 33평 기준이고 여긴 33, 23평 기준입니다 5억4천 거래가 되었는데 23평은 거의 뭐 거래가 없다시피 해서 그냥 쭉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은 금액대와 같이 나오죠. 보시면 됩니다. 팔서 타입 CAC. 기본적으로 4억 7천에서 거의 크게 많이 변동상은 없었지만은 33평 최고가는 6억에서 지금 거래되는 금액들은 4억 6천으로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눈에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 교대역태안나서도 여기 밑에 보시면 은 실제 최고가 4억4천 찍었다가 4억에서 3억9천으로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산 2차 3억 천에서 최고가 4억 5억까지 찍었었네요 5억까지 찍었다가 3억 천 거의 2억 정도 하락을 했다 기준은 5 2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명동, 여기 마찬가지. 동일하게 여기 날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거에서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대명매시어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뭐죠?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랐네요. 1억 2천에서 지금 2억 5천. 근데 거래는 거의 없이 한 건이 거래되어서 이만큼 가격이 올라서 하나가 팔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였냐? 7천만 원이었네요. 금강리시타운 같은 경우도 30평에 1억 9천 거래가 됐는데 예전에는 1억 천예 그리고 최고가는 2억 4천 찍었다가 다시 지금 1억 9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옹덕 2차 화산 같은 경우도 33평 4억 6 8 1 0의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5억 4천 찍었다가 계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로 지금 뭐 거래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33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대명동은 이게 끝이에요. 다른 구하고 많이 틀리죠. 기본적으로 수성구나 달수구나 북구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 자체가 좀 적은 편이죠. 인구 밀도 도좀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그렇게 이래 거래가 되는 거는 기존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거래가 저조하다. 현재 대구 대명동에 아파트 실제 거래되는 남구 쪽에는 거래가 거의 많이 없다고 볼만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리고 엄청나게 가격이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된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최고가가 4억에서 5억 정도, 2, 3억대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 9천만원 1억짜리가 뭐 따지고 보면 2억이 됐으면 두배뛴 거죠. 그런 거래들도 일부 좀 있었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 아파트 거래가 없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래가 없으면 은 최하 거래 금액이 얼만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거래가 있어 주면서 최하 거래 매매 가격이 나와야 그래도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최하 금액이 뭐 50% 줄었다 70% 줄었다 할수 있지만은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금매물이 나오는 걸로 해서 모든 것을 뭐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향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내년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심히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